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프라닭의 신메뉴 마블로 악마치킨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프라닭하면 토핑 맛집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매운맛까지 제대로 추가를 해가지고 마늘과 불맛이 확실하게 업그레이드된 마블로 악마를 출시를 했습니다. 제가 한 3년 전에 악마치킨을 먹어봤었거든요. 근데 그때 되게 치밥이 땡기고 맛있긴 한데 아 뭔가 숯불향이좀 약한 것 같아서 좀 아쉬운가?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. 그런데 불맛이 확실히 강해졌고 풍미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업그레이드가 됐대요. 그래서 얼른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마블로 악마를 주문하면 고추맛 소스도 같이 준대요. 그래서 요것도 같이. 찍어서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콜라 먼저 진짜 맛있다 아니 어느 정도냐면 저는 또 시켜먹을 것 같아 제가 광고 촬영을 진짜 맛있는 것만 하긴 하는데 제가 사실 막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잖아요 광고 촬영해도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들 진짜 이거는 안 먹으면 손해다 와 치즈볼 하나 먹어볼까? 아까 제가 이거 설명할 때, 파마늘 더블 후레이크로 뭔가 풍미가 확 살아나고, 마늘과 불맛이 확실하게 업그레이드가 됐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, 진짜 그래요. 어우, 후레이크 진짜 잘 어울려요. 파마늘 후레이크. 맵기는 기존 악마치킨처럼 진짜 약간 스트레스를 딱 날려줄 만큼, 그 정도로 딱 적당하게 맵고, 밸런스가 진짜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그럼 치밥이랑 한번 먹어볼게요. 와이 소스가 더 있으면 막 듬뿍듬뿍 찍어 먹고 싶다. 목살에 있는 막... 약간 농축된 양념 너무 맛있는데? 아참! 소스가 있지! 소스 한번 찍어먹어 볼게요 오 신기하다 아니 약간 마요네즈 맛이 딱 들어오니까 되게 크리미해지면서 완전 다른 느낌으로 변해요 근데 원래 마블왕마가 갖고 있는 그 개성을 막 해치지 않으면서 되게 조화롭게 잘 어울리네? 그래가지고 약간 이렇게 크게 막 살은 없는데 양념이 막 이렇게 농축되어 있는 이런거 있잖아요. 얘랑 밥이랑 먹기가 너무 좋아요. 껍데기가 진짜 맛있다. 그럼 이렇게 먹어볼까? <웃음> 잘 먹었습니다! 와, 오늘 프라닭 신메뉴 마블로 악마 치킨을 먹어봤는데요. 와, 진짜 치밥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좋아하실 것 같고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완전 취향적이요. 자, 그러면 은 프라닭에서 요청을 해서 한 줄평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짠! 스트레스 받을 땐 맛있게 매운 마블로 악마! 어! 진짜 꼭 드셔보세요! 아셨죠? 응 와, 잘 먹었다 근데 하, 하나만 더 먹을까? 와, 닭목살 진짜 완전 치밥용 부위다 이거 진짜 너무 맛있는데 이거 한입, 한 숟가락 가능